이건 다 먹고 두 번째 한 계란인데요. 실온에 식혔다가 냉장 보관한 거예요. 잘 까지고, 색깔도 정말 진한 갈색으로. 안녕하세요.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이 전기 밥솥으로 구운 달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전에는 이제 오후 이걸로 막한 7시간 이렇게 장시간을 해 가지고 먹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기 어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 요거를 전기 밥솥에다가 한 90분 정도 하면 아주 맛있는 그 맥반석 달걀이 된다고 해서 시도합니다 실온에 꺼내놨었고요 요 이물질 묻은 거 제거합니다 저는 요 밥솥이 6인용 밥솥이에요. 그래서 일단 여기다 물 반컵 정도 넣고 그리고 이키친 타올을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. 저는 요 찜기로 할 건데 여기 이제 산발이가 있으니까 요 바닥에 스크래치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. 다음 이렇게 10개 해주겠습니다. 만능찜 90분. 후쿠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. 맛있는 맥반석 구운 달걀. 기대해봅니다. 좀 이따 올게요. 아,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음. 엄청 뜨거운데? 맥반석. 달걀냄새가 아주 식혀줘야 될까요 일단 한번 잠깐 실온에 놔두고 또 하나는 물에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에 지금 한번 살짝 세척해 봤거든요 음아 뜨거 올리 씻는 게 나은 건지 그냥 먹는 게 나은 건지 우와 우와 색깔 완전 완전 저 오크루 그 달걀 구울 때도 한요 정도 빛이거든요 그거는 막한 7시간 정도 하는데 소금 같은 거 원래 오크루 할 때도 안 넣거든요 얘도 안 넣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짠 우와 대박 우와 신기하다 음 음, 탄력 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완전 맛있습니다 음 이건 나긴 하지만